군대제의 처벌 등에 관한 대한 발견대었을 계속 포함합니다. 해소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누가 알았겠어요. 아들아 항상 차 조심하고 그런 말만 했지. 그 여섯 씨가 미칠 것 같은 없어. 처음사람 없어. 근데 저녁만 되면 그런 거는 조금 있으면 뭐 시간인데. 그 법을 만들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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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립니다 임신 2개월 권금희 씨 부부에게 아기가 생겼습니다 9주 3일 됐었네요. 몇 차례 유산 끝에 얻은 소중한 아기였습니다 남편 동우 씨는 아기가 생겼다는 소식에 눈물까지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동우 씨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곧좀 있으면 문 열고 들어올 것 같고. 응. 근데 저녁만 되면 그런 거예요. 좀 있으면 올 시간인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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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들의 거짓과 쇠를 숨기려는 자들을 꼭 제값으로 치르게 할게 그래야 당신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사랑합니다, 동우 씨 동국재강은 이동우 씨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있을까 이 사람 왔는데... 연락을 하셔야 되고요 네네. 말씀해 주실 담당자분도 없으신가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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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오자마자 볼수 있는지 했더니 아들이 안 보이. 우리 아들은 어디 있어? 내가 그러다니까요. 형사들한테 했더니 처음에는 병실에 에이, 있는 줄 알았자. 사망자는 29살 청년 김신영 씨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처음에 봤을 때 얼굴이 만식장이 됐었어요. 말이 아니에요. 막 유리 파편이고 뭘로 맞아가지고 무릎도 나가고 갈비뼈도 나가고 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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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기 일 n t 죽은 유족 가족분이 오셔가지고 it. You can't do it. You can't do it. You c 정확한 진상 규명, 이제 얘가 어떻게 해서 했나, 이제 사과를 와서 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그니까 자기네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사람은 책임져 처벌을 받아야죠, 당연히. 그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우리 신영이 같은 애들이 일어나지 않게, 제발 방지를 해야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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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견되었을 때 기계에 거의 뒤집어져서 이렇게 물구나미 서기한 자세처럼 완전히 서 있는 자세로 끼어 있었다라고 하시고요. 최초에 발견했을 때 이제 고인을 꺼내려고 이렇게 잡아당겼는데 고인이 잘 꺼내지지 가 않았다고 합니다. 사고 직후 현장 사진입니다. 동료들이 교반기에서 소스를 퍼냈지만 유미 씨는 이미 사망한 뒤였습니다. 어, 얼굴에도 막 긁힌 자고, 흉터들이 있고, 팔 부러지고, 자꾸 그때 그 모습이 자꾸 생각이 나. 왜 우리 딸 이렇게, 왜, 왜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지 진짜 전혀, 전혀 모르겠어요. 전혀. 제빵사가 꿈이었던 유민 씨. 어머니에게는 친구처럼 살갑고 듬직한 딸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교방기입니다. 뚜껑도 없었고 자동 멈춤 장치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한 명만 더 있었으면 살았겠죠. 간단해요. 여기 옆에 다. 여기 어. 옆에 비상정지 스위치. 있어요. 스위치 여기. 그거만 눌렀으면 살았어요. 이부분에 비상정지 스위치 어, 여기 있는 거 네. 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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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도들요 언니, 들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 내가, 내 내가, 할줄 내가, 내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 내가, 할가내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들 내가, 내가, 내가, 내지 내가, 내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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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속이 메스껍더라고요 토화, 토화를 하고 싶은데 토는 안 나오고 처음으로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통음법 사이에 자다가 이제 기사 아저씨 집까지 가가지고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냥 자고 싶고 그냥. 피부와 눈동자가 노랗게 변하는 황달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냥 엄청 많이 노랗다고 하셨어요. 딱 봐도 그냥. 그냥 그때 마스크도 안니고 눈밖에 안 보이잖아요. 노란눈 갖고 있는 사람. 영화에서 보던 그런 노란눈 약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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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많이 걱정했어요. 보호님께서 온 몸에 피부 발진도 생겼습니다. 1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발진 증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혁 씨가 다니던 김해의 대응 아르헨티노 동자 13명과 이웃 도시 창원의 두성 산업 노동자 16명한테서도 유사한 독성 간질환 증상이 집단으로 나타났습니다. 3명 정도는 좀 수치가 많이 높고 기본 수치가 뭐 사실 뭐 이렇게 본다면 거의 막 800에서 900, 1000 넘어가시는 분들 간 수치가 간수치1000 넘어가가지고 좀 심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있으 나올 증상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고용노동부가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대응 r 렌와 두성 산업은 모두 공업용 세척제를 사용하는 업체. 피해자들은 모두 유독성 트리클로로메탄에 중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척제입니다. 금속의 표면에 묻어있는 기름을 제거하다 보니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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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공기 중으로 화학 물질이 그 노출이 안 되는데요. 확산이 안 되는데요. 그 문제가 발생 안 나거든요. 두성 같은 경우는 국소 배기 장치가 없었던 거고요. 예, 대응 아렌티 같은 경우는 국소 배기 장치를 있는데 성능이 미달됐던 거예요. 창원 지검은 국소 배기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두성 산업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반면 같은 증세의 피해자가 발생한 대응 아렌티 대표 이사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우리가 억울하죠. 이거. 진짜 똑같이 두성이랑 똑같이 난 건데 두성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안 됐으니까 억울하죠 저희는 지금 개선이라도 제대로 하고 피해자 일단 제대로 된 보상이 가고 회사 개선도 되고 추후에 이런 사고가 일어나기 그 재발 방지 대책이라고 확실하게 세워주면 어 저희가 뭐 만다고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전혀 그런 거 아예 없거든요. 더 억울한 것은 안전 문제에 대한 회사의 태도였습니다. 대응 아렌티는 노동 강도가 강한 현장이라고 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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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왜 이래야 되나? 3 4 없는 감옥같이 일망하게끔 만들냐고 자기네들은 손 놓고 3 4오명모여 가지고 수다 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계속 누면 우리는 주시하는 거예요 이모도 울고 이랬어요막 진짜 화장실 남편한테도 이야기 못하는 거 <웃음> 내가 화장실 가는 거에 누 너한테 이야기해야 되 조장들이 다 남자니까 관리자들은 다 남자거든요 내데의사에서 많이 간다 체크해야 된다 회수 체크해가지고 막 진짜 회수 체크했더라고요 표가 아니요. 있었어요. 표가 있었어요. 횟수 체크 표가 있어요. 이거는 몇번 몇번 가고 아. 몇번 가면 몇번 동안 있는지. <웃음> 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산재 예방을 위해 노사가 참여하는 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분기마다 1회 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응 R&T 노동자들은 사측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해 왔다고 비판합니다. 12월 20일 오늘이잖아요. 네. 오늘 8시부터 하자고. 회사에서 공문 보내면 무조건 해야 된다. 사람 안전 보건위원회 본기마다 개최인데 이걸 안 하게 되면 회사에서 과태료를 내야 되는데 그거는 해야 되니 와지 못해서 회의는 하고 2 시간 정도 지나면 회사 바쁘다거든. 하 나가버림. 안 건들도 많이 남았는데 저희가 느끼기로는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한 수단이죠 저희는. 노동자들이 안전 점검을 하려면 별도로 조퇴나 휴가를 쓰게 했습니다. 안전점검 한번 돌아보자. 어떤 문제점 있는지 리랑 같이 돌자. 싫다고 그랬어요. 회사에서. 그게 저희끼리 돌았습니다. 그게 나중에는 막 와갖고 나가라 그러더라고. 아니 그래, 현장 직원이, 너한부장이 네. 현장에 안전상태를 점검하겠다는데 너왜 그러노? 이랬다 했다면 나중에는 안 되니까 112에 신고를 해라 안전점검 활동을 방해하다가 급기야 경찰까지 불렀습니다. 조퇴했잖아요, 저희가. 조퇴를 했으니까, 회사 밖으로 나가라는 거거든요. 조퇴를 했고, 연차를 썼으면, 회사에 들어오지 마라, 나가라더라고요. 아, 여기 직원인데, 조퇴 쓰고, 연차 써도, 못 들어올 때는 아니지 않냐. 여기 직원인데. 경찰 와가지고, 경찰이 제재하려고 했는데, 현장 작업복을 입고 있으니까, 다 같은 옷을 입고 있으니, 경찰도 옷을 애매한 거예요. 내보내기도 애매하고, <웃음> 이 뭐, 끌어내려고 하니 직원이고, 직원인데 끌어낼 수는 없잖아요. 2년전 화재가 났을 때도 노동자들의 안전점검 활동을 방해했다고 합니다. 불끌러갔다가 근무지 이탈해서 네 자리 깔았죠 자리 이탈했다면서? 네? <웃음> 이해 안 되시죠? 이건 이해 안 되시죠. 회사에 불이 났어. 네. 불을 꺼야 되니까 바로 뛰어갔거든요. 이제 사무실에서 내려와가지고 생산장은 이제 자리를 이탈했다. 우리 불끌러 왔다. 산보연이라 조사도 해야 된다. 왜 불난지도 원인도 알아야 된다. 사진 찍고 하니까 승인은안 했는데 왜 이동했냐? 자기 자리에서. 그럼 불타는 거 보고 있어야 되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 경고장 날아왔어요. 공문도 날아왔어 회사에 공문이 직접 왔어 당시 사측이 보낸 경고장입니다. 교부 사유는 현장 안전점검 중단 요청에 불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응 아 r 티가 피디 수첩에 보낸 답변서, 화재가 아니라 화재의 전 단계인 연기 발생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대형 아렌티는 고용노동청으로부터 국소 배기 장치 성능을 개선하라는 시정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사측이 안전 보건에 관한 노동자의 의견을 들었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의견만 들은 거죠. 개선 안 되는데 현장에서 보시게. 어, 개선 안 되는데 의견이 들었다는 거거든. 말 그대로 의견만 들으면 된다는 거거든 검찰 입장에서. 어. 어쩌면 제가 요구하는 쪽이잖아요. 계산해달라고 요구하는 쪽인데. 이 요구를 했다는 걸로 해서 뭐 의견을 드렸다고 받아들이니 우리가 생각한 거는 요구를 안할걸 그랬나, 안 했어야 되나 그러면 저희는 하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검찰의견은. 저희는 하면 안 됩니다. 막 아무 말도 하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무 말도 안 해야지만 이런 사건이 터지면 법적 처벌을 받는다는 건데 이걸 안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실제로 이행으로 본다는 게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 국소비기 장치 문제 있네. 어, 서로 막 공방만 거리다가, 어, 시간 됐네요. 어, 이번 산부인은 끝났습니다. 또 가버리면, 그것이 노동자의 의견을 청취한 건가요? 그러면 실제로 집행이 중요한 거 아니야? 이행 상태가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러면 실제로 자기그뭐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다 면제하겠지 하는 거냐? 비슷한 사건인데 두성산업은 기소하고 대응아렌트는 불기소한 이유가 뭘까? 검찰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영 책임자는 기소했고 의무를 이행한 경영 책임자는 불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응아렌트 경영진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수사를 받을 때만 해도 대표이사가 피해자들을 방문하는 등 성의를 보이던 사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떨어지자 태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제 당니다 우리가 멀리 큰 소리 우리 깜짝 놀랐습니다. 너당당해네똑같은데무혐 이거는 뭘잘못했 진짜 당스럽더라 네, 아, 대응 아렌티의 어. 최고 경영자 유진수 회장. 충효예 대학을 설립해 충효예 사상을 전파하는데 힘써왔습니다. 유진수 회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번 대흥 RNT 화학약품 중독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회사의 입장을 듣고 싶어서 저 저쪽에 노동청에서 전공정를 조사해 봤거든. 네. 그니까 여기에 점 투입한 그 공정 말고는 아무도입안 헹기 없다 이 아, 그 안에서는 그럼 그? 가좀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거는 이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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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청춘을 괜히 바쳤나? 그냥 좀왜 이렇게 아파가면서까지 일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대응 아렌트는 별다른 입장이 없다며 PD 수첩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대응 아렌티 불기소 처분 이유서입니다. 대응 아 R&T 경영자가 불기소된 뒤 많은 기업들의 로펌들이 이 불기소 이유서를 구하려고 문의했다고 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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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대표를 처벌하기 어려운 사정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회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간염 환자 16명의 집단 발병에 중대재해처벌법 1호로 기소된 창원의 두성산업. 에어컨 부품을 생산하던 업체인데 공장의 문이 잠겨 있습니다. 간판이 있던 곳엔 흔적만 남아있습니다. 공장은 다른 업체가 인수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두성다 나갔는데. 우리 이 우리 거라 이거는. 인수를 여기서 하신 거예요? 두성산업은 공장 설비의 70%를 경쟁사에 매각하고 노동자들의 고용도 승계시켰다고 합니다. 두성산업이 없어지면서 로 이제 고용 승계가 됐다고 들었는데 여기그 일부는 일찍이 있어요. 저희는 거기에서 사용하는 설비를 네. 일부 인쇄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놓고 쓰고 있는 사람이고 두성산업에 있는 사람들은 일부 또 여기 와서 이제 근무하고 있고 네. 그 나머지는 또 다른 데 이슈해서 하고 있고 두성산업의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기업의 설비를 매각했다며 앞으로는 안전보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한도에서만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뭐 의견서에 나오는 얘기로는 그 1차 밴더로서의 제휴와 수익을 포기하고 그냥 경쟁업체에 그냥 매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변화 이유서에 쓴 거는 약간. 네 <웃음> 봐달라는 거죠. 거기에서 네. 네. 힘들 네. 한편 두성산업은 법원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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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중대 그 산재 사고의 발생은 철저하게 예방을 하되 이걸로 어떤 투자 의욕이 줄어들지 않도록 그 점을 잘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난 6월 중대재해 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정한 재해 예방 기준을 지키면 사업주 처벌을 줄여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살수록 사고가 줄어든다, 범죄가 줄어든다는 거는 진짜 저는 증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 법이 만들어졌어도 대형 사건 턱방펑팡 이또 터지고 있잖아요, 대형 재가 네. 우리가 살인죄 를 아무리 형량 높인다고 살, 살인죄가 이 살인범죄 줄어들지 않는가, 똑같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음. 어, 이 처벌보다는 예방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뭐 책임주의 원칙에 의해서 책임질 수 있는 범위로 이걸 좀 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법을 제정했고 좀더 시간을 어, 시간이 필요한 그런 사항들인데 이렇게 완화시키려는 입법을 한다라는 것은 이 중대재 그 처벌법 제정에 취지하는 굉장히 엇나가는 그런 그런 행위입니다. 어, 입법부인 국회에서 그런 것들 논의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우리 시민,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뒤안시하겠다 그런 시그널을 주는 거고요.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이 무엇일까? 대표 발의자는 박대출 의원입니다. 이 MBC 편집숍에서 나왔는데, 그가 네. 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에 대해서 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니다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산재 사고는 총 519건. 고용노동부는 이중 194건을 중대재해 사건으로 입건해 33건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성관님, 안녕하세요. 저희 MBC 피디스터의 김현지 p d 입니다 저희 혹시 중대재처벌법 관련해서 몇 네. 가지 질문 좀 드렸을까요? 지금 공개식인데요. 네. 아 저희가 지금 시행 1년 정도 됐는데, 현재 검찰에 성취되는 비율이 현저하게 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 지게 회... 아마, 그, 검찰 수사지를 우리가 봤는데, 네네. 그, 포렌식이나 뭐, 워낙 그 방대하게 자료를 저희들이, 그, 검토해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그 수사하고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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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에서 이러이러한 안전조치들을 취하면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법적 처벌만 받고 중대처법은 피할 수 있다라는 조치들을 시행한 것이 가장 큰 행동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현장에서 적용되는 방식들도 실제로 건설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의 방향이 아니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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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의 자벌적 노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였습니다. 선진국들은 어떨까? 1998년 영국의한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갔다가 출근 첫날 사망했습니다. 24살 청년 사이먼 존스였습니다. Our first reaction was just shock. Uh, we couldn't believe this h uh, 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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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영국 노동당은 기업 살인법을 제정했습니다. 산재 사고를 과실치사로 책임지게 해 기업에 상한선 없는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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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잘 버틸라나 임신도 한 상태고 엄마도 많이 아픈 상태고 참 참담하죠 위족이 유족, 그렇다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은 응. 근데 근데 전막 어떻게든 힘주고 싶었어요 아직도 수산은 진행 중입니다 그 사이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뱃속에 있을 적에 아빠를 잃은 아이입니다. 목욕합시다 <웃음> <씨>, 목욕시 <웃음> <씨>, 목욕합시다 목욕합시다 목욕합시다 <웃음> 엄청 순해요 진짜 아이고 목욕하자 잘안 울고 제가 하도 많이 울어서 음, 아이안울나봐요 네, 금희씨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싸움을 멈출 수 없다고 합니다